Hello World. I'm a Korean guy. I'm a Munghio and I'm 24 years old and I'm from Korea.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게임 뭐 하대? 이게 이제 어 1위가 이제 로리야. 당연히 로리고 2 위는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아 배그. 배그. 어 배그 배그 배그 배그 그리고 이제 3위가 이제 아그 그거 어, 똥쓰리 개성자. 그아스타그 어. 어. 아웃스타 그거. 아, 로, 로, 그거. 어. 그리고 이 사위가 히카 히카 히카 쓰리. 아니 아니 포야. 포 나왔어. 포 나왔어. 벌써? 어. 어. 어. <웃음> 나도 몰랐어. 전혀 몰랐는데. 포 <웃음> 나왔고. 어, 어. 그리고 이제 오이가 이제 오버워치. 아 오이가 오버워치. 아, 고급 시계. 아 음. 그, 그렇게 많이 하는 한로봇치라고 응. 음. 아. 근데 다 보면은. 음. 멀티플레이예요 날짜 그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플레이 뭐. 우리나라는 이제 남들과 응. 경쟁하는 응. 걸 많이 좋아해서 아무래도 좀 그걸 좀 좋아하는 응. 것같아 응. 좋아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이 똥은 쌍어리잃은그지 쌍성 여쭤보니까 뭐뭐롤 같은 경우는 아, 뭐. 뭐 롤은 오대5오대 응. 5지? 오대 어, 5고 5위는 네.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오버워치. 오버워치. 고급식의 스였어 나는 블리자드가 너무 좋아. 애들게임 아니오, 애들게임. 음. 뭐가 애들게임이여. <웃음> 애들게임 해주고. 야, 재밌어. <목소리> 반동도 없고. 어? 미래색은 다 미래 세계상. 아, 미래야. 어,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어. 야, 근데 오버워치나 배그나 롤이나 음. 우리나라가 다 잘하는 게임. 그지? 어, 이제 오버워치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롤은 진짜 잘하지. 배그도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전국민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게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그 잘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렸을 때좀 놀이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 우리가 한 특히 해봤자 맞대요, 뭐 놀이터 뭐 조금밖에 없고 맞아, 맞아 맞아 뭐 그런 학교에서 뭐 그런 환경도 없고 하니까 음. 맞 아무래도 아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 끝나면 은 PC방으로 가서 이제 애들이랑 음. 이제 그렇게 어울려 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게임을 그치, 그치, 접하고 그치, 그치. 또 그거 있잖아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 나 진짜 난 진짜 나 엄청 지기, 지기, 지기 싫어해 지기, 싫어, 지기 싫어 어 그래서 얘는 꼭 내가 이긴다 아 맞아 맞아 어. 게임을 주로 어디서 해? 나 아, 어디서 해? 어? 보통어 집, 집? 집 아니면 PC방 어집 그게... 컴퓨터가 줬나 본데? <웃음> 알바했지 <웃음> 야 군인 적금 깼어 군인 적금 아 그걸로 이제 어, 그걸로 사다. 이제 PC를 샀다? 내 네, 평생 소원이었어 음, p c 보통 이제 그럼 몇 시간 정도 해? 저는? 어 방학 중에 아니면 학기 중에 뭐, 이제, 아무래도 학기가 좀더 기니까. 학기지? 학기는 한 시간? 음, 아, 생각보다 어, 별로 안, 안 하네. 주말에는 뭐한 3, 4시간 하지. 음, 나는 이제, 아무래도 나는 자취생이고, 응. 집에 컴퓨터도 없고, 그냥 노트북인데, 이제 노트북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PC방 가서 하게 되는데, 보통 가면은 한, 나도 2, 그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한 시간은 성이 안 타. 옛날에는 막 대여섯 시간에도 괜찮은데, 이게 참 꺾인건지 뭔지 <웃음> 한 2시간만에 머리가 이제, 아파서 이제 막 체력 딸리죠 하기가 딸리죠고 냄새도 맞아. 냄새고 맞아. 답답해서 야, 근데 어. 요즘 게임할 때 초등학생들이나 욕을 아, 엄청 많이 하지 않요고 진짜 싫어 아, 아니 애들이 나도 싫어 어서 배워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짜 패드립은 다 우리 잘못이다 그치 우리 잘못이지 우리가 써서 우리보다 어른 우리도 어른들한테 배워 어른들 을 잘못이다 자, 네, 자 여러분 욕은 하되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 그렇습다 욕은 할수 있어요. 저도 욕 많이 합니다. 근데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 즐거운 게임 문화, 깨끗한 게임 문화 만들어요. 좀 클린하게 합시다. <웃음> <웃음> 한국의 게임은 좀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어 약간 미국이나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과는 좀 약간 난 다른 느낌인 것 같아. 그지. 미국하고 일본 콘솔 위주. 콘솔 게임이라 거의 이제 혼자 하는 거? 맞아. 근데 요새 또뭐 스팀 있잖아. 아. 스팀이나 뭐 그런 플랫폼들 통해서 이제 이제 미국 같은데도 이제 네. 뭐 뭐야 카운터스트라이크. 네. 그것처럼 네. 이제 좀더 이제 걔네 그 아, 이제 미국인들도 아니 이제 서양 세계? 네. 서양인들 어, 거의 이제 콘솔 했던 사람들도 이제 아무래도 좀더 이제 싱글 플레이에서 이제 멀티 플레이로 좀더 옮겨가는 것 같아. 맞아. 여러분들 이제. 저희 한국 어, 우리 한국의 이제 문화에 대해 게임 문화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어, 여러분들의 나라와는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뭐 순위부터 아시, 아시다시피 거의 이제 다 멀티플레이 위주의 게임이고 다 경쟁력 그죠? 약간 협동플레이나 그런 이제 사람과 이제 사람 간의 이제 소통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게임 문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과 게임을 하면은 어, 아마도 즐겜러보단 빡겜러가 많을 거예요. 좀,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